미증시는 이번 주 슈퍼위크를 앞두고 매물이 나오며 하락했는데요. FMC의 금리 발표와 실적과 고용 발표를 앞두고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이 나와 하락했습니다. 수요 부진과 재고 증가의 영향으로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 관련주에서 2%에서 4% 사이의 약세를 보였네요. 또한 독일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이는 최근 유로존의낙관론에 제동을 걸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두시키는 모습입니다. 원유는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수요가 둔하는 모습에 2%대의 하락을 보였네요. 한동안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이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금주에 있을 fmc 금리 발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물이 나오면 관망세가 지쳐질 듯이 보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보시는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46%, 매도 54%로 매도가 우인 위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5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해상됩니다 저항선인 12,5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2,7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 0개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 31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이길 0 0시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08.3이며 예측치는 소폭 상승한 109.0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 전 엑스모빌 화이자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장 마감 후에는 AMD와 스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엑스모빌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이익 3.33달러 화이자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이익 1.08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MD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이익 0.6709달러 스냅은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0